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훈 프로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테이크 백 백스윙 탑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운스윙돼서 말씀을 드릴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Have fun. 백스윙까지 잘 올라갔어요 자 다운스윙은 어떻게 할거냐면 자 저한테는 이런 물통이 있어요 자 보시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은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서 그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뭘 음료수를 건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 방향도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손등이 카메라를 보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누가 건네줬는데 이렇게 갖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여기서 누가 건네주면 어 알겠어 하고 이렇게 받은, 받는 느낌 자이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을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받았는데 받고 갖고 오고 쏟아내는 게 다운스윙이에요 다시 여기서 받고 갖고 오고 쏟아내는 게 다운스윙이에요 자 봐봐요 받 받았을 때 통이 낮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보시면 뒤에서 받았죠? 받고 았 갖고 왔을 때이 통이 방향이 요렇게돼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갖고 앞에서 쏟고 싶은데 공은 다이렉트로 쳐야 되기 때문에 받고 앞에서 쏟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만약 여기 옆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원심력 때문에 이 물이 카메라 쪽으로 다 튀기겠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를 줘야 지만 내가 원심력이 나와도 충분히 밸런스가 딱 맞아요. 물이 안 떨어지게 생겼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만들어버리면 원심력 때문에 물이 다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앞으로 요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 다운스윙 때 받고 앞으로 하면 제 몸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뒤에만 있으면 알아서 힙턴이든 뭐든 다 된단 말이에요 체중이동까지 다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를 들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자 자, 물통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받고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오른손은 꽃 이런 느낌 받고 땅!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받고 땅! 이때 오른손이 받고 버리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 내가 버린 물이 나한테 튕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받고 물이 나한테 안 튀기게 받고 아안 튀기게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받고 탕! 이렇게 하면 안 튀기겠죠? 근데 내가 밭고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커피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화상이 있겠죠 나한테 다 쏟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밭고탕 버리는 느낌을 가지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임팩트는 다운스윙 임팩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reat day bye